스윙이 네.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희망. 1 희망을 갖고, 악스치료줘 저누 d 지 알죠? 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스트라이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 n o <laughs> o <Whoa>. h Oh shit <laughs> 없어 so. <웃음> <웃음> 진짜 <시도 없이. 웃음> 없이. 아 진짜 막하고아 <웃음> 아, 진짜 막이번에 못해서 다시 찐마기로고 원하는데 제가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오늘 잘봐요 아걸로요손모지 숨어가 대? 손목대? 빨리 숨 대라고 저 들은거 아니에요? <웃음> 저 들은거 <드린 거> 아니에요? <웃음> 아 못하겠어 <웃음>